오늘의 1분 리뷰 게임은 비트 던전 2입니다. 비트 던전 2는 예전 플래시 게임 비트 던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의 볼륨은 커지고 던전 하나만 깨는 방식에서 여러 던전들을 깨고 피드에서 사냥을 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죽으면 캐릭터의 레벨부터 아이템까지 모두 사라지는 로그 라이크이며 블랙코인이라고 하는 화폐가 조금 남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낮은 편도 아주 높은 편도 아니고 적당히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플래시 게임이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화려한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게임이 단조로울 수 있다는 예약이기도 됩니다. 게임의 매력은 캐주얼하게 캐릭터를 키워서 최종 던전까지 깨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이 빠르고 아이템 파밍 요소가 있어서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번 클리어한 이후에 그렇게 파고들 요소가 없어서 다시 플레이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던전과 던전 사이에 필드에서 사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굴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게 번거로울 때도 있습니다. 총평은 가벼운 던전 크롤러 로그라이크 게임 플래시 게임보다는 발전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입니다.